배신아고성아니진 어? 어, <웃음> 아, 너무 아파 <웃음> 어떻게 언니가 진짜 조심해. 여러분 이 제품은 이번에 LG전자에서 새롭게 출시된 시네빔 HU710PW라는 제품이에요.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서 고성능으로 출시가 된빔 프로젝터인데요. 저도 개인적으로 빔 프로젝터를 써본 경험에 의하자면 빔 프로젝터는 각도를 맞추느라 막 이리저리 돌리고 밑에 뭐 쌓고 이런 과정이 되게 번거롭잖아요. 근데 이 시네빔 제품은 1.6배 줌, 렌즈 시프트 포인트 화면 조정 이렇게 총세가지의 트리플 화면 조정 기능이 있어서 그런 일반적인 빔프로젝터의 단점을 극복한 제품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운 좋게도 색상 건너편에 바로 쏠수 있는 이런 마땅한 장소가 있지만 이렇게 정면투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생길 수 있는 굴절을 보정하는 그런 기능인 거죠 그것 말고도 장점이 굉장히 많은 제품인데 제가 실제로 작동을 해보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이 화면에서 1.6배 줌을 이용하면 이렇게 화면을 엄청나게 크게 키울 수가 있습니다. 상하좌우로 움직일 수도 있고요. 만약에 지금 정면투사가 아니고 비스듬하게 맞춰놨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사선으로 투사를 했을 때는 저런 굴절이 생길 수 밖에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 포인트 화면 맞춤을 이용해서 화면을 맞출 수가 있어요 유튜브에서 아이유 검색해줘 유튜브에서 아이유 찾아볼게요 You gave me your word, and I intend to keep it. You're the only man who proposed, therefore, the only one I thoroughly considered. This is nothing more. <shriek> 이지 말고 시간으로 들어아 다음 일정 있다가 자꾸 눈치 주는데 당신이 해야 돼 이곳에서 음. 이런 거 줘도 나 이거 저 소문이라 삼아 플레이리스트 유튜브에서 플레이리스트 찾아볼게요 유튜브에서 <웃음> 플레이리스트 촬영이 있어가지고 여기 보시면 고용받아 출연자분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유쾌하고 <웃음> 어? 어? 이 미션 아니야 아니야, 미션, 아니야. 그런 SF와는 네. 조금 다르게 네, 네, 네, 네. 굉장히 인간적인 스토리나 아니, 참, 윤재가 굉장히 의지하는 지금 제 태블릿 화면을 이렇게 빔 프로젝터에 미러링을 해서 띄웠는데 이런 식으로 제가 사용하는 핸드폰이나 태블릿이나 노트북 화면을 빔 프로젝터에 크게 띄울 수가 있어요. 저는 요즘 유행하는 요 구스구스덕이라는 게임을 한번 해볼 거예요. 뭐야? 뭐야? <웃음> 어, 깜짝아. 아, 너무하잖아. 아, 아, 뭐야? un día fuimos felices. A ver los pues pozos. Basta con percibir un toque. Thank you.